안녕하세요 와이빙다. 안녕하세요 데이브릭니다. MBC와 월드비전이 함께하는 월드 이즈 원 for 우크라이나. 월드 이즈 원 for 우크라이나. 5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. 5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. TV로는 MBC M 채널, 유튜브 MBC K-POP 그리고 It's Live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. 평화를 위해 모인 저희의 목소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